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기 아내 마동석 하트 17살 영화 예정화 품은 사랑꾼 배우 마동석과 예정화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6년간 이어온 열애를 결혼이라는 결실로 맞은두 사람의 기쁜 소식에 많은 이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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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범죄도시 이동료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예정화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마동석이 예정화를 아내라고 칭한 것. 이와 관련해 마동석, 예정화 소속사 비펀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테나시아의 마동석과 예정화는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바쁜 일정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결혼식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17살 차이가 나는 마동석과 예정화는 2016년부터 공개열애를 해왔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 식구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영어, 운동 등 공통 관심사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다. 예정화는 과거 한 예능에서 둘다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다가 가까워졌다. 사귀자는 말은 딱히 없었다. 우리 나이대는 보통 사기사고 고백하는데 오빠 나이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 어떤 멘트 없이 손을 잡으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애칭은 애기라며 마동석의 매력은 너블리하고 스마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동석 역시 공식석상에서 예정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잘 만나고 있다. 며 말했다. 2016년 인스타그램 개설한 뒤 현재까지 팔로우한 계정은 연인 예정화와 영화 이터널스 계정뿐 2020년 한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장가갈 계획이라고 밝혀 결혼에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가급적 빨리하고 싶다, 내년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다만 마동석과 예정화가 결혼을 염두에 둔 사실을 짐작할수 있었다. 두 사람은 영화, 시사회 등 공적인 자리도 함께하며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왔다. 지난해 마동석이 미국에서 열린 이터널스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예정화와 동행했다. 마동석이 안젤리나 졸리에게 예라며 예정화를 소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마동석은 안젤리나 졸리 등주변에 예정화를 피앙시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마동석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배우 활동은 물론 제작, 기획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인은 마동석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한 작품. 범죄도시인은 시즌 1의 2배에 달하는 1200만 명의 관객을 이끌며 흥행에 대성공했다. 마동석은 현재 범죄도시 3를 촬영하고 있으며 곧바로 범죄도시 4 촬영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마동석은 주련 영화 압구장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하면서 활동이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이 영화는 K-뷰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작품으로 마동석은 다부진 체력과 우람환 덩치와 반전되는 허술하고 유쾌한 마블리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마동석은 오커트 액션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에는 제작 및 출연, 디스토피아 액션 황화 등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연인 예정화를 챙긴 조용한 사랑꾼 마동석. 애기라고 애칭을 부르던 사이에서 이젠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된두 사람의 결혼 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